오늘 저랑 호시 형 민규 형, 디에이티 형 이렇게 넷이서 나의 프로렌하고 촬영을 봤습니다 아마 처음일걸요 이 네, 조합 네, 폴로 라이프 오늘 날씨와 참잘 어울리는 컨셉이에요 날씨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사진 찍으러 놀러 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제가 뭐 보면... 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서, 재밌어요. 잘 봐요, 네. 손대. 한 m g 주시고빨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이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의상과 뭐, 뭐 스타일링 합쳐서 좋은 사진들 여러분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목소리> 는 축구 덥구에 따라서 커피의 온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셔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하러 갔는데 약간 앤티크한 가구들과 벽난로가 있고 이게 찬 바람이 불지만 춥지는 않은 그런 공간에서는 따뜻한 걸마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 웬만하면 차요 저희는 지금 허브 촬영 현장에 있습니다 Yo. 아 너무 많이 기대되고요 네, 정말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 요즘, 제가, 요즘 제가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아세요? 설마 아, 아, 아. 그렇게 네가 카메라 다가려버리면참 훈하고 좋다 어떤 라이프를 살고 계세요? 제가 요즘 어, 폴로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아주 굿 라이프네요 이말 이 타는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이거네요 맞아요,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만나, 보러 오시죠. 타이코 참고로 기대해주세요